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입니다. 일륜차 운전자 중에서는 비유상운송 그리고 유상운송 이렇게 두가지로나을수 있고요. 반대로 영업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자가용 운전자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 최대 500만 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2018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물담보가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음. 정말로 나는 필수적인 담보만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롯데손해보험 일단 보상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음. 뭐 택시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처리확인서. 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 전문가 이상진 팀장님 모시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진 팀장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운전자 보험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소유하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형사사고에 대해서 형사합의금, 벌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20대 분들의 운전자 보험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카 쉐어링을 통해서 운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자가용 운전자, 그리고 영업용 운전자,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 중에서는 비유상운송, 그리고 유상운송 이렇게 두가지를나눌수 있고요. 최근 거리를 가다보면 은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동 자전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서 뭐 KB라든지 DB,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된 보험도 있습니다. 음. 큰 틀로 봤을 때는 자가용, 그리고 영업용, 그다음에 이륜차.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음. 저희 보험 연구소 통해서도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다양한 종류의 운전자 보험이 상품 개발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예. 보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 구분을 하지 않고 가입했을 때는 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영업용을 운전하고 있는데 자가용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네 예, 맞습니다. 반대로 영업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자가용 운전자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신다면? 자가용 운전자분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운전을 이용해서 소득을 발생시킨다 음. 라고 하시면 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분들은 정말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고볼수 음.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예. 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수요도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일륜차륜차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일륜차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d 비손해보험밖에 취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폭이 작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륜차,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책임보험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음. 가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손해 율로 때문에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 보험이 이륜차 자동차 보험을 대체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 이륜차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 여기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보험이 똑같겠지만 보장에 따른 만기와 납기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만기와 납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돼 갖고 한도가 상향되면 될 때마다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하는 보험이에요 과거에는 운전자 보험을 20년 나 80세 만기 이런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80세까지 보장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보장을 최대한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형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업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10년 갱신형으로 추천드립니다 을 음. 그러면 이른차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5년납기 있고 7년납 갱신형도 있는데 사실 10년 갱신형이 더 저렴해요 보장의 만기라던가 납기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하시는게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의 한도 보장의 범위나 보장의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인데요. 삼성 화재 기준이고요. 1억 3천까지 최대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어, 1억 2천까지는 롯데 손해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외의 보험사들은 최대 1억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한 한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담보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면, 대인 벌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음.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작년 민식이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벌금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음. 그거에 맞춰서 보험사에서는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할수 있다라고 음.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담보. 예. 벌금 부분에서 대물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물 부분에 대한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죠? 최대 500만 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2018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물담보가 아마 빠져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는 롯데와 MG손해보험 최대 3천만원까지 구성을 할수 있는데요 그 외에 보험사에서는 2천만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라고 하는 4가지 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인대물,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최대한도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음. 운전자보험 전문가 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권장한도는 어느정도 로 보시고 계시죠. 건장안도는 자기 위험률에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최대한도를 음. 추천을 드려요. 최대한도기준은 사망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1억이라는 돈이 클까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의에 대한 합의금도 점점 상향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 1억 이상은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저는 1억 3천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억 3천이고 음. 앞으로는 이게 또 계속 상향되겠죠? 계속해서 상향될 걸로 예상됩니다. 음. 그래서 추가적인 이 보안은 계속해서 변경하고 보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20년이나 뭐 80세만기 이렇게 가는 건 네. 비합리적이다. 네. 네, 라고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필수담보를 제외한 또 추가적인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담보들도 있잖아요. 예. 전문가님으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필수담보 이외의 추천담보가 있다면? 추천담보는 로첫 번째로는 교통상의 후유장에 3%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인데요. 보장금액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50만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14급 기준으로. 메리츠 과제 같은 경우는 41세 이상부터 70만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서는 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음, 볼수 있습니다. k b 선해험 기준으로, 만천원 정도면 구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몇세 기준이죠? 40세 기준.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음. 1년으로 따져봤을 때는 13만원 정도. 네. 납입을 하시는 건데, 1년에 한번 정도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2년에 한번 정도 사고가 나도, 사실 내가 낸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음. 받는 게더 크다라고 음.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자동차 보상 치료비 담보가 필요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셨었는데 우연하게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보상 처리를 도와드렸더니 14억 기준으로 50만 원을 받게 되셨거든요. 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상 치료비를 꼭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부상치료비가 아마 토해율이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가거나 갱신형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피해자 부상치료비는 자동차 부상치료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음. 대신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니면 혼자서 발생한 사고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고요 음. 네. 피해자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천 원 정도 되는 보험료로 2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필수 담보 이외에 추천 담보로는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애그 다음에 피해자 부상 치료비 그 다음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 단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냐 아니면 통합상품에다가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냐? 라는 어, 질문들이 많으세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단일 설계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성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게 되면 은 사실상 기본적인 납기가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에 대한 월납 보험료 기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보장보다는 좀더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단일 보장으로 지속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는 통합보험, 건강보험 안에다가 운전자 보험을 같이 결합하는 통합설계, 예. 네, 이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자부상 지협이라던가 운전자 다른 특약들을 집어넣어도 사실 만원이 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통합설계를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을 지금 현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담보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단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가격 경쟁력 면에서 효율적이다. 예,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은 어, 스마트폰 사실 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009년대 핸드폰을 사는 거랑 현재 핸드폰을 사는 거 기능 차이도 좋고 성능도 더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는 게더 좋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험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핸드폰을 사듯이 기능이 계속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변화하는 거에 발맞춰서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께 꼭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가입하셔라 라고 하실만한 팁들을 좀 주신다면 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에 대해서 선지급해주는 보험사 다섯 군데가 있어요 뭐 KB, DB, 삼성, 메리츠, 롯데 6월달에 롯데가 새롭게 어, 벌금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음. 어, 첫번째로는 선지급 기준을 보시는게 좋고요 음. 그리고 두번째로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담보의 가성비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벌금담보가 선지급이 지급되는 회사들이 있고 아닌 회사들이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사고가 났고 보상이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내가 가입한 회사가 과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벌금을 선지급할 수 있, 있는 회사냐. 네. 아니 회사를 기준으로 좀첫 번째로 구분을 하고 그 구분 안에서 그 다음은 같은 보장이라면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봐라 예.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시나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같은 보장이라면 과연 어떤 회사가 저렴하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고보장으로 보장을 받고 싶다 음. 그럼 저는 삼성화재 음.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를 따지신다그러면은 KB손해보험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정말로 나는 필수적인 담보만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롯데손해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더라도 아, 본인은 정말로 최소 보장만 가져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롯데 손해보험을 추천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이번 달에 기본 베이스는 KB로 보는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고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예. 그리고 나는 저렴한 걸 원한다 라고 하면 롯데까지도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예. 여기서 추천드린 상품들은 출퇴근을 기본으로 한 자가용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 종류가 그래서 많죠. 영업용 하시는 분이나 이륜치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업용 차량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추천 담보들이 또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음, 그것들은 뭐 면허 취소라든지 음. 면허 정지 음. 담보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고보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화재를 추천드리는 건맞고요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k b 선해보험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KB와 삼성이 어쨌든 메인 화두가 될수 있겠네요. 예. 영업용에서 추천하시는 담보 중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관련된 담보를 얘기하셨어요. 예. 사실 이게 어 일반 운전자들 운전자 보험에서는 2012년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영업용에는 또 있나봐요. 예, 자가용 운전자에서는 포함을 시킬 수 없고요. 네.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하루하루 뭐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업적인 특성상 뭐가속이라든지 신호위반 같은 경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은 어, 면허정지 40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면허 취소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하루에 5만원, 음. 최대 60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음, 그럼 정액 보장인 거네요? 네, 예, 정액 보장입니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만한 당일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운전자 보험 전문가한테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어. 사실 다른 보험과 다르게 운전자 보험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2대 중과실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음. 그리고 형사 합의금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지 자동차 보상 치료비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면 보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있을까 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음, 음. 뭐 질문을 하면 한 번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보상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형사 합의금 관련돼서는 형사 재판 확정증명서 법원 판결문 이렇게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은 보험사에서는 선지급을 해줍니다. 음. 예. 자동차 보상치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상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뭐 택시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처리확인서 음. 어, 이 보상처리확인서 안에는 보상등급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음. 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전문가한테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관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설계시점부터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고 또 보상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서 어 고객님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전문가님들한테 가입을 하시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